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스마일러에는 정말 다양한 육지거북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시면 종류도 참 많고요 네, 개체수가 참 다양해요 이 많은 육지거북이 중에서 오늘은 오늘 소개해 줄 친구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요 아, 어, 별거북이도 있죠. 오늘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이 친구들이 아니라 요, 요 친구입니다. 알다브라 코끼리 육지거북이잖아요. 이 알다브라 육지거북이를 제가 오늘 소개해 줄 건데요. 어, 스마일러에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이가 두 마리가 있어요. 이 친구하고요. 그 다음 이 친구가 있어요. 이 친구는 이름이 만수르라고 해요. 2016년에 태어난 개체로 추정되고 있고요. 저희가 키운지도 벌써 한 5년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로는 저희가 이제 측정하기를 2016년생으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. 크기는 어... 대충. 나도요,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cm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, 이 친구의 특별한 애교를 한번 볼게요 제가 등을 쓰담쓰담 문질러주면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일단 뒷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앞다리에도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져주면 등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등을 문질문질 해주면요 우리 살구기는 저기 만수루는요 등을 높이 올린답니다 자 보세요 등이 올라간 게 느껴지시나요? 지금, 이렇게 등을 높이 세우고요. 그 다음, 머리도 만져보면, 머리도 이렇게 세운답니다. 어우, 멋져요. 이렇게, 전체적으로 서 있죠. 제가 알다브라 키우면서 느끼는 점인데 알다브라를 이렇게 꼿꼿하게 몸을 세웠을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세운 몸이고요. 되게 순해요. 저희 만수르고요. 알다브라 또 다른 한 마리 검정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친구 이름은 검정콩인데요. 검정콩. 제가 이름을 검정콩이라고 지었어요. 이 검정콩과 만수루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요.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그 만수루가 들고 있는 등 밑으로 검정콩이 들어가려고 해요. 육지거북이가 어우 겁쟁이 육지거북이가 느리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엄청 빨라요. 우 검정콩이가 열심히 가는 거 보이시죠?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정말 달리기를 잘하죠? 그리고 성장판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되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 친구는 크기가 15cm 조금 넘나요? 네, 네. 이 알다브라 친구들 이에요 수명이 한 200년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평균이라고 하니까 뭐 네. 저희 만수르는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거북이가요 알다브라에 살기 때문에 알다브라 육지거북이에요 알다브라 코끼리거북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어... 성체되면은 길이가 전체 길이가 한 1m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, 두배 정도 크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거북이고요 이 첫번째는 네 갈락,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잖아요 그 다음 많이 크는 친구가 알다브라 육지거북이고요 이 세번째가 서 옆에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네설가타예요 육지거북이를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발톱 앞발톱이 지금 다섯 개 있는 거 보이시죠? 앞발톱이 다섯 개가 있고요. 뒷발톱이 어네 개네요. 네개 4개. 뒷발톱은 네 개입니다. 이렇게 보여야 잘 보이죠? 네 개입니다. 앞발톱은 다섯 개, 뒷발톱은 네 개. 알다브라 거북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꼬리는 요렇게 배는 요렇게 생겼고요 얼굴 두상은 요렇게 생겼어요 정말 색깔이 까만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검정콩 검정콩 이에요 여기까지 알다브라 거북이 영상이었구요.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